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블록인포 카드 뉴스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카드 뉴스의 원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록인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들어오셔서 카드 뉴스도 보시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요 백서나 블록체인 관련 글을 읽어보시면 노드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셨을 것 같아요 노드는 네트워크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이며 거래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이 노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풀노드, 라이트노드, 마스터노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풀노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노드는 블록체인의 모든 내역 등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풀노드는 다른 풀노드로부터 전송내역을 수신하고 검증한 전송내역을 다른 풀로드에게 다시 전송을 합니다. 풀로드 간의 서로 전송내역을 공유하고 검증한 뒤에 블록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풀로드는 누구에게 필요한 기술일까요? 네, 아무래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채굴업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풀로드의큰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로드는 PC에 모든 내역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노드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거래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풀노드의 경우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을 하려면 여러 풀노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풀노드의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내용을 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또한 하드디스크의 용량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점과 풀노드를 운영하는데 많은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또한 풀노드를 운영하는데 유지비를 감당할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채굴을 위한 풀노드들이 대부분이며 개인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노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풀노드들의 단점을 커버해줄 수 있는 노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라이트 노드입니다. 일종의 핵심본만 가지고 있는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하는 풀로드와는 다르게 라이트 노드는 일부분의 정보만 소유합니다. 풀노드는 모든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식이라면 라이트 노드는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트 노드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가동 시에는 불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블록체인을 가동할 때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블록 정보만 가지고 와서 검증하고 공유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이루는 소규모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라이트 노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플로드에 비해서 용량이 작겠죠. 단 거래가 발생할 때 검증이 필요한데요. 그때마다 풀노드에게 의존해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풀노드가 주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바로 해시 함수가 해결해줍니다. 자료들의 해시 값을 다운받아서 이전 자료들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풀노드의 경우 풀노드 유지에 대한 보상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풀노드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노드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나온 노드가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노드인데요. 마스터노드는 일정 지분의 코인을 가지고 해당 코인을 채굴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지분의 코인을 지갑에 입금한 뒤에 마스터노드로 세팅을 하면 365일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노드와 일반 채굴 방식은 보상이 잇따른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채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채굴이 진행되게 되면 많은 전기세가 들게 됩니다. 물론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문제를 풀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이 사용되겠죠. 하지만 마스터노드의 경우 일정 코인과 가상 서버만 있으면 됩니다. 채굴 방식과 다르게 높은 하드웨어 사양이 필요하지 않아서 전력 소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고 채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노드의 경우 최소 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노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분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노드가 확보되어서 좋고 코인 보유자들은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이자 개념처럼 코인으로 보상이 되니까 모두에게 좋은 셈인 거죠. 네, 게다가 이렇게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처럼 수익을 얻게 되니까 장기 보유자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코인 가격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은 양측에게 득이 되는 점 같습니다. 마스터노드의 경우 코인 가격 상승과 채굴로 이익을 얻고 코인 가격 하락 시 채골로 손실분 보충이 가능하다는 큰 특징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간단하게 풀 노드, 라이트 노드, 마스터 노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주제의 카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